여정연의 세계일주 중국인을 위한 여행가이드 이 동영상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한 여행가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과 홍콩, 마카오 주민들도 영사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국민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한다면 국민 등기를 꼭하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한 안전대책으로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동행하지 말고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말고 항공기 연착시에도 이해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척통행국가에서는 차량에 특히 주의하며 수영, 잠수, 열기구 탑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전화번호는 항상 숙지해야 하며 중국 영사의 위챗 계정은 LS12308입니다. 가급적 현지신문,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생활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은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